당연한 체조 당연한 체조 당연한 당연한 체조 뒤에서 어깨를 툭툭 치면은 뒤돌아봐 당연한 당연한 체조 얼음을 너무 빨리 먹으면 머리가 띵 당연한 당연한 체조